본성들이 있지요 그래서 비난을 했고요 상인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을 우선 시해 피신시켜주면서 영주가 차, 아... 착취하는지 본권이 아... 인간은 하약한 존재이지, 이의 연극 형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갖는 여러 가지 본능들이 있는데, 그 본능 중에서 학문적으로는 보통 이것을 어떤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싶어 하지요. 그런가 하면... 건축 같은 거그 당시엔 건축이 없었겠지요? 그냥 토로해서 살았겠지만 2시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여기 이렇게 수업 링크가 올라와요 <웃음> 수업 링크를 웹엑스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마이크를 내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비디오 시작을 누르면 이제 제 비디오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지유야 동근이다 <웃음> 신기한 걸 알아냈어요. 봐봐요. 아무 배경 없는 거. 그리고 배경 흐림. 오, 재밌네. 흐림으로 해야겠다. 요리 동물원을 켜놓고 바카오톡을 해야 되고요. 준비를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커피. 네, 강유진. 네, 김소연. 소연님 대답해 주세요. 서연 소연아, 어 마이크가 안 들리나요? 어, 나 소리 안 들리는데. 그 어, 일단 일단 넘어갈게요. 꼬나영. 네. 임무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 작품을 완성하는 것에 있어서의 길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뭐라고 주문했나 하면요. 어, 우리 나영이 듣고 있어요? 꼬나영. <웃음> 네, 듣고 있습니다. 내가 일일 그때 뭘 학생들한테 주문했지요 처음. 자연스럽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읽는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말한다. 혹은 이야기한다. 혹은 그것이 확장되면 표현한다로 시작해 보자고 네. 얘기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그때 바꾸겠습니다. 돌아가 뛰어진 다리에 작은 폭자여 무한 산악 켓이자에 앉아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테니스 유일리업스는 대단히 친절한 작가입니다 미상은 그 인물의 내면을 입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생각과 철학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멋져요? 이거 어울려요? 이거 멋있어요? 이렇게 작품에서 생각했다면 커다란 보선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부인회 회의 에안 가셨어요? 숨 없이 들릴 수 없을 정도의 소리로 지금 나영이가 부른 거는 지금 번지점프에서 아는데 여기